이런 한미라이프 에피소드에는 유봉님 스테이크 양념 소개합니다. <웃음> 맘스테이크 시즈닝 맛있겠다. yummy. 미라이프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? 이제 양념 준비합니다. 스테이크 양념이야? 네. 오케이. 자, 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? 아보카도 오일. 아보카도 오일. 오케이. 얼마나 넣으면 돼요? Uh, 내가 넣어 볼게요. 콜드컵? 워터컵? 1/4컵. 응. 아보카도 오일. 응. 오케이. 오일하고 음. 세컨드 타임. 스테 e a k s e a 이 잠깐만요. Steak seasoning, m o n t 오케이 얼마나? 네. 이넣도 q u a r t e cup. q u 이것도 4이제 b l a c 넣을 겁니다. b l a c 어디가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? Black pepper, fine ground black pepper. Okay. 1, okay. 아이고, 시끄럽다, okay. o k a 진 Okay. Okay. 이 garlic p o w d 오케이, 가 마늘이죠. 예, 프레시너도 됩니다. 음, mm. 얼마나? Mm. One teaspoon. o n 하나 있으면 돼요. Mm. 아, 오케이 okay. 넣어주세요. 마지막엔 뭐죠? 아, 정종갑니다. 정종 다시 쓰는구나. 얼마나? 네 어. 고... cup, half cup, okay. half cup, you want it? you w a n 면됩니 cup? 이 o o d job? come on, y o 고 너무 짜면 o o 다 e 조금만 섞으세요. 이렇게? 알았어요. 이렇게 갖고 이제 고기만 채우면 됩니다. 네. 재워 놓을 겁니다. 예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이봉님 스테이 양념 완성됐습니다. Like 하고 구독 눌러주세요